너무 오래 본거 아니에요? 그만 음, 보자 우리 야원이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깍떡가 달콤한 치킨 뭐라고?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 여보도 그거 먹을래요? 아니요 그러면 여보는 뭐 먹을래요? 뭔가 시원한 칼칼한 거 먹고 싶어요 따끈한데 칼칼한 라면? 아니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머릿속에 뭐 먹고 싶어요? 잘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나는, 어, 난 탕수육. 난 짬뽕. <웃음> 여운이 탕수육 먹을래요? 깜짝이야, 달콤하지. <웃음> 여운아. 아,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. 나그 저번에 사천탕수육 먹어보고 싶었거든. 사천탕수육을 시키자. 어차피 여운이는 치킨으로 먼저 배를 채워놓으면 괜찮을 거야 <웃음> 그래요, 좋아, 좋아. 좋아요? 여운이도 오케이? 응. 오케이, 한번 해 <웃음> 알았어. 저다도 안 먹어, 알았어. 삼선짬뽕 먹어볼까 매콤한 사천탕수육도 함께 칼칼한 짬뽕 맵달달 탕수육 입안에 불라면 환타로 마무리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<웃음> 삼선짬뽕 사천탕수육 그리고 짠 환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타는 이제 짬뽕 먹다가 아! 이거 도저히 매워서 안되겠다 할때싹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선짬뽕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요 근데 그냥 짬뽕이 있고 삼선짬뽕이 있는데 얘가 4 0 0 0원이나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평소에는 먹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왕 먹는 거 한번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어보자 해서 시켜봤습니다 자 뭐가 다른지 또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후, 맵다. 어, 여기 왜 이렇게 맵지? 여기 처음 시켜봤거든요? 일단 뭐, 보면은 약간 요런 평소에 짬뽕에서 못 보던 막 칼질되어 있는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, 해물을 좀더 듬뿍 넣은 건가? 그냥 짬뽕과 삼선짬뽕의 차이를 아시는 분 댓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아 이런 못 보던 채소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. 야 뭐지 이거? 음, 냠냠냠. 뭐 양장피? 뭐 이런 거 시키면 주는 계란 비슷한데 <웃음> 알려주세요. 응. 이 쯤에서 탕수육 사천 탕수육 맛있네 아까 아내가 한입 먹어보더니 어 탕수육 맵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짬뽕을 먹, <웃음> 먹다 먹어서 그런지 괜찮아요 그냥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한 느낌 아,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곱빼기 시켰거든요. 그래서 어? 자기 이거 먹고 싶으면 좀좀 덜어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, 아내한테. 그러니까 아, 아니 아까 이면 양을 보니까 자기 한세 입이면 먹겠는데 이렇게 <웃음> 얘기하는 거예요. 세 입에 못 먹었어요, 뭐. <웃음> 아 근데 지금 국물이 엄청 깔끔하고 개운하거든요 그게 삼선이라 그런가? 모르겠네 한면서 아, 콜라보 다 훨씬 낫네. 사실 콜라는 이게 탄산이 엄청 세더라고요. 이 캔에 들어있는 거라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깔끔 시원 개운하긴 한데 따가워서 그게 좀 했는데 아 환타는 역시 적당히 좋네요. 이건 뭐야? 어묵 아니고? 선물 같은 거뭐 무언가입니다. 진짜 배부른데 막 그런 거 있죠 한 입만 더막 이런 거. 잘 먹었습니다! 아!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짬뽕 12,000원이잖아요 너무 비싼거 아니야?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짬뽕값이 왜 이렇게 오른겨?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2,500원 짬뽕 3,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8,000원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뭐지 홍합! 그런 거막 잔뜩!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하면서 뭔가 이 짬뽕 가격이 뽕뽕뽕 뛴것같아 짜장면은 안 뛰는데 아무튼 12,000원은 좀.. 그런 것 같고 저는 다음에는 그냥 일반 짬뽕 먹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네, 잘 먹었어요! 맛있었어요! 응. 자꾸 손이가 탕수육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